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음, 처녀가 애를 뵈도 할 말이 있다. 네, 그말 뜻은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아무리 얼척 없는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할 말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음, 파랑새야, 내 얘기 좀 잠깐만 들어봐. 어, 저기, 마, 환승한 그 인간의 미래에서 편지를 했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어디 한번 드러나 볼까요? 똑 띠들어 보아요. 네, 카드 골라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카드 다 고르셨다면 1번 카드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환승한 그 인간, 환승한 주제에 어, 미래에서 내게 뭐라고 편지를 했을까요? 어, 참, 음, 사랑하는 사람이 어, 현재의 나에게 편지를 써도 어, 좋을까 말까인데 어, 환승한 그놈이 썼대요. 뭐라고 썼는지 물론 남자가 뽑으면 어... 근윤이겠죠? 어, 근윤이. 어. 저기 막 여러분 알고 계시죠? 무조건 어, 번호를 갖다가 택한 분이 아, 어, 성별을 어불구하고 여러분이다. 상대방이 무조건 어, 저기 막 상대편이에요. 음. 성별을 떠나서 될수 있음을 리딩을 하겠지만 이게 성별을 갖다가 그 지적할, 지격을 하는 게 제가 리딩에 좀 편해요. 그리고 헷갈리지 않고. 그러니까 남성분들 알아서 새겨서 들어주시길 바래요 남성이라, 내가 여자다 생각하고 들으면 맞는 거예요. 음, 어디 봅시다. 파랑새야, 파랑새야. 음, 널 사랑했었어. 지금은, 음, 나는, 어, 이렇게 말하면 니가 염치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저기 뭐야 훅폭풍이라는게 왔어도 들어봤지 훅폭풍 나한테 그게 왔다 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음, 변명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들어봐 이 사람이 하는 말 같아 음. 자 그때는 내가 어 너랑 같이 있을 때는 너 너무 너무 행복했어, 믿거나 말거나, 응, 믿거나 말거나 솔직히 행복했고 마음도 편했고 너하고 있으면서 정말 수많은 얘기를 너와 같이 나눴지. 응. 근데 어느 순간 말이다, 나는 너가 조금 음, 부담스러워졌다 그랬는데나? 그러고 이상하게 너의 모든 한때는 너의 모든 말이 꿀처럼 달았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너의 말이 내 귀에 거슬리기 시작했어. 몰라 너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왜내 귀에는 네가 변한 것처럼 들렸는지 모르겠어. 응. 알아. 네가 나한테 늘 그랬지 속이 경이 있는 것이 더 빠르겠다고. 내가 그렇게 벽창호 같은 짓을 한, 거, 한 거는 그냥 점점 네가 싫어진 건 아닌데 왠지 정과 같지 않고 음 그냥 밥조차 너랑 같이 먹고 싶지도 않았고 그러면서도 너가 싫어진 건 아니었어 그때 내 맘도 솔직히 나도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몰랐어 음. 길거리에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 여자들의 다리가 이뻤고 음, 몸에 쫙 달라붙는 티를 갖다가 입고 있어 지나가는 여자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이 돌아갔어. 음 그럴 때마다 너는 나한테 뭐 아들 꼬짓듯 꼬짓졌지 어, 개버를 어, 난못 준다고. 원래 남자는 이런 족속이라는 게 네가 더잘 알면서 나를 갖다가 너무 네가 몰아붙이니까 내가 너에 대한 어떤 사랑을 생각하기 전에 사람은 감정의 동물인지라 나는 어 굉장히 감정이 상했어 그러다 보니까 너와의 싸워왔던 시간은 그렇게 나게 중요하지 않았어 응. 그냥 자존심도 상했고 너로부터 그냥 도망치고 싶었다 그래야 되나? 음, 물론 너는 실망했겠지 어, 너는 실망했겠지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쁜 커플이었으니까 음, 나, 내가 너한테 뭐라고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네 귀에는 그저 어린아이의 투정이고 그냥 어, 배부른 소리였잖아 안 그래? 네가 그렇게 어, 하지만 않아서도 솔직히 내가 너의 뒤통수를 때리는 일은 없었을 거야 물론 너랑 같이 있으면서 딴 사람을 갖다가 품에 안는다는 거 그거 솔직히 어, 나도 진짜 너무 불안하고 막 심장이 다 오그라들더라. 나도 쉽지는 않았어.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왜 이렇게 쉬워지고 네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나도 투덜투덜대면서 음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어. 아, 인간은 다 그런가 봐. 그래서 음, 내가 너의 눈을 피해서 음, 나름 나도 합리화를 시켰지. 내가 이러는 거는 다너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너한테 어, 더는 어, 옛날같이 그렇게 커다란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도 다니 네 탓이라 생각했어. 내가 이렇게 바깥으로 내 마음대로 걷도는 것도 다 그때는 니네 탓이라 생각했어. 네가 그렇게 매번 나를 갖다가 가르치려고 드니까 난 그게 너무 싫었다. 음, 같이 있으면서도 나는 솔직히 너를 쉽게 어, 니, 네, 네 뒤통수 치는, 치는 게 내가 쉬, 나한테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굉장히 고민, 고민, 정말로 고민을 많이, 많이 했어. 니가 믿지 못하겠지만, 니가 믿지 못하겠지만, 나도 너를 저버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너의, 어, 너하고 헤어지고 나서 나름 나도 후폭풍을 너무너무 많이 알았어. 어. 나름, 내가 이것이 잘한 건가? 너와의 관계를 내려놓고, 다른, 또 다른 누군가의 관계를 갖다가, 어, 쌓아간다는 것이, 이게 잘하는 일일까? 나도 솔직히 내 선택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를 못했어. 왜? 너와 같이 한 시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난 솔직히, 이런 내가 실망스러웠고, 그리고 그 사람을 품에 안으면서도 네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난 솔직히 양심의 가책을 너무나도 심하게 느꼈어.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가 않았어. 너는 믿지 않겠지. 어 쓰레기라 그러겠지. 나가 꺼지라. 나가 뒤지라 그러겠지. 그래 알아 네 마음. 그렇지만 나도 사람인데 설마 어, 너를너 몰래 다른 사람을 안으면서 마냥 행복하기만 했겠니? 어 이친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디 봅시다 다른 카드로 음. 어디로 다른 카드로 한번 뽑아보아야 뭐라고 하는지 아 나도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하게 될줄 몰랐다 음 알어 저기 막내어 물론 너도 할 말이 있겠지 내가 어 너도 할 말이 있겠지. 그래서 잘했다는 거야. 어, 내가 너 때문에 어, 도저히 일이 손이 잡히지가 않아. 나도 내가 미친년처럼 막어 감정이 들쑥날쑥해. 그게 다너 때문이야. 서로 우리는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그러기 바빴어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가 사랑할 때는 서로 고마워 어, 너때문이너 때문에 내가 행복해라고 말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너 때문에 내가 이래 너때문에란 말을 서로의 입에다가 붙이고 산것 같아 어찌나 그 말이 내 입에서 어, 붙어서 수많은 날들을 서로에게 상처를 줬는지 음, 솔직히 나 너를 떠나서 일도 행복하지 않았어 너를 떠난 모든 날들이 지옥이었어 음. 배신자 주변에 손가락질 어 그런 것들 그리고 솔직히 나그 사람 사랑한 거 아니야. 그냥 너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꼈었을 것 뿐이야.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나한테 어뭐 나를 나한테 지적질 하거나 나를 가르치려 들지 않았거든. 물론 알아. 네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음, 그렇지만 그것도 잠시 그 사람은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음, 비밀이 있었어. 그 사람이 비밀이 있어서 그 사람하고 안 됐던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했다면 그 사람이 어떤 비밀을 지니고 있었던지 가네. 음, 나는 그 사람 곁을 떠나지 않았을 거야. 그러나 내가 어, 너를 떠나.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음, 물론 변명같이 들리겠지만 갑자기 그냥 이 상태가 어, 그냥 불안한 그 사람과의 불안한 미래 안정된 너와의 관계를 내려놓고 불안함을 갖다 쫓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 음. 모든 게다 갑작스러워. 어떻게 사람의 일이 그 오랜 시간 쌓아온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갖다가 그치 미안해. 내가 부셔 놓고 내가 그걸 갖다가 놀라워하고 있다. 음, 알아. 너 어, 저기 막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한다 그래도 너는 나를 갖다가 쉽게 받아 주진 않을,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돌아갈 수가 없었어. 너의 너가 어떻게 나올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음그 사람하고 헤어진 거? 어, 그래. 솔직히 그 사람도 4차원이었어. 음, 4차원이고 솔직히 너 너랑 같이 있을 때는 너의 그런 어떤 냉정함과 매사에 어, 똑 부러지는 그런 행동들이 진짜 너무 너도내내 내 자존심을 사, 어, 상하게 만들었거든. 그래서 뭐든지 어, 좋다 좋다 해 주는 그 사람한테 갔지만 그 사람은 음, 신뢰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 매번 싸워야 했고, 갑작 그것도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싸워야 됐고. 음, 그래서 영원할 것과 영원할 것만 같았던 사랑도 이렇게 물거품이 돼버렸다. 음, 이게 사랑인지 뭔지 수많은 상처를 갖다가 내면서, 음, 나는 또다시 이별을 맞이해야 했다. 알어 이게 다내 잘못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나는 생각해 음. 무슨 생각이냐라고 한다면 내가 너한테 돌아가면 음. 야, 진짜 네가 나를 다시 받아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알어 뻔뻔하다는 거 나도 알지만 음... 아, 내가 거짓말로 너에게 상처 줬던 것을 갖다가 만회할 수만 있다면, 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음, 나한테, 어, 이제는 내가 조금, 어, 음, 허황된 것보다는 그래도 내 사, 현실과 사실을 갖다가 직면해가지고 모든 사물을 갖다가, 음, 반듯하게 무너진 걸 갖다가 반듯하게 되돌려 놓고 싶어 라고 이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하네요 아 근데 여러분은 어, 마음에 안 들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지금 이 사람은요 자기 자기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줬던 걸 갖다가 굉장히 합리화 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지 어 아, 그런 잘못들을 갖다가 내가 그렇게 한거는 어쩔 수 없었다 라는 거예요 어 그냥 다른 사람을 품에 안으면서 하는 한마디에 어, 핑계겠지. 후폭풍이 온거 어,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해 여러분들하고 헤어진 것에 대해서 후회가 들기는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 카드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이 사람이 정말 어~ 인제는 그 비현실적인 어떠한 만남에서 이제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겠다라는 거는요 솔직히 지금 이 사람이 후폭풍이 왔기 때문에 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정작 진짜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떠한 음 다시 뭐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재수처를 한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여러분이 여기는 재화가 되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이 사람이 후 폭풍이 온 것도 맞고 후회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반성이라 보기에는 반성이라 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아직까지는.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이에 대한 진실성이 느껴지지가 않는다. 물론 호, 후회하는 거는 맞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안정된 관계를 깨고서 어, 어 이상한 어, 또라이를 갖다 하나 만났거든요. 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런 그~ 알수 없는 어떠한 그녀의 행동에 처음엔 매료됐지만 이내 금방 실 어~ 금방 이게 뭐지 도저히 적응할 수 없는 그녀의 그 감정 때문에 어~ 어펜다운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출지 몰라서 그러다가 어~ 그냥 그냥 깨져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그녀의 모든 것이 다 거짓부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의 이별을 갖다가 후회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진심으로 어떠한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정말로 여러분에 대해서 미안해하거나 그렇다라고는 보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괜히 집 나왔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괜히 집을 나왔다. 이제 그 표현을 하자면 예를 들자면 그런 거지. 괜히 헤어졌다. 어, 이런 여자인 줄 모르고 내가 어, 환승을 했구나라는 후회가 있다는 거지. 이 사람이 지금 당장 어떻게 여러분한테 돌아오겠다?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 너무나 잘 알아. 어, 이 사람이 돌아갈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한테 돌아가고 싶은 마음 있긴 있어요. 여러분에 대한 사랑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못 돌아가는 건 무엇이다? 어, 여러분이 안 받아줄 거라는 걸 알고 돌아가는 길이 험난하다는 것도 알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의 온 훅폭풍도 훅폭풍이지만 돌아가려면, 돌아가는 것도 여러분한테 진짜, 음, 진짜 온갖 소리를 다 들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음, 망설이고 있는 감이 없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후회는 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조금 더 고생을 해야 돼요. 조금 더 고생을 하고 조금 더 반성을 하고 지금 아직까지는요 진정한 패닉이 오질 않았어요. 진정한 패닉이 와서 네가 진짜 무엇을 갖다가 놓쳤는지 그 알아야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진실된 후회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에 대한 후회냐? 그치 내 보금자리를 이상한 년 때문에 깬것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아쉽다라는 거지 여러분에 대한 사 어, 사랑과 연민으로서, 그것 때문에, 그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이러는 것이, 아, 후폭풍이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사람은 무엇이다? 그쵸? 음,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누구의 행복이다 여러분의 행복이 아니라 자기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어, 환승을 한 것을 환승한 것을 굉장히 미화를 시킨다는 거지 이런 썩을 어 그런 거예요 환승을 갖다 굉장히 미화를 시키고 앉아있다 라는 거예요 자 어,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돌아온다 어쩐다라는 말은 없어요 다만 어약그 저울질은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어, 어 어떻게 꾸그리고 들어가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 그러나 아직까지는 액션은 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진정한 반성이 어, 반성을 해야지만. 그죠. 어 제외하고 여러분한테 무릎을 탁 꿇고 들어가겠다는 마음이 생기겠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거기까지 오지 않았다. 어, 저 패닉이 더와야 된다라는 거죠. 네, 1번 카드. 저저 구역질 나는 이이 사람의 어 진짜 자기만을 위한 어떠한 어 저기 막 편지를 갖다가 보게 됐네요. 아무튼 암튼 음, 어, 일본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환승한 그 인간 미래에서 내게 편지를 보냈어요. 응, 뭐라고 하지한면 똑띠 들어봅시다. 똑띠 들어보고 욕을 바가지로 해주던 아니면 그래야 니가 다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그래도 뭐 어떤 동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어디 한번 봅시다. 어디 한번 봅시다. 이게 뭘까요? 음, 이 사람은 진짜 지금 현재까지 잠깐만요 마이크.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음, 지금 현재까지 이 사람은요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잘 나가고 있는데 왜 편지를 는지 어디 한번 봅시다. 음, 어디 한번 보요 음, 뭐 때문에 그랬는지. 아 이게 뭘까요? 어. 이게 뭐죠? 뭐가 잘못된 거길래 에일 오브 소드가 나왔을까? 음. 에일 오브 소드가 나왔네요 이 사람이요 여러분을 갖다가 지금 염탐을.. 이게 뭐죠? 환생했는데 전혀 행복하지가 않은 이 느낌 아닌 느낌? 그런데 왜 식스 오브 완드가 나왔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다 어. 그 얼핏 보기에는 얼핏 보기에는 이 사람이 행복하게 보이는 건가 아니면 이게 뭘까요 음 이게 뭔지 모르겠다 진짜로 왜냐하면 내용이 아 이제 알겠다 이제 알겠다 이 사람은 지금요 음 행복한 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행복한 척을 하고 있냐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혹폭풍이 어, 오기는 왔어요. 이 사람이 어, 그 여러분들 환승을 했긴 했는데 환승한 그 사람이 환승한 그 사람하고 어떤 안정된 어떤 관계를 갖다가 유지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게 아닌가. 음, 그게 아니었던 게 아닌가. 그게 뭐, 뭐, 뭐가 아니었냐라고 한다면은요. 어쩌면은 이 사람이요. 어, 이, 이 그, 그녀가라는 거지. 그녀가, 어, 음, 뭔가를 갖다가 속인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속였다. 음, 무엇을 속였냐라고 한다면은, 자기에 대해서 어떠한 과대 표장을 갖다가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헤어질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요 이 사람을 갖다가 진짜 냉정히 잘라난 것 같아요 어, 환승했으니까 뭐 어떡하겠어 여러분은 잡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 가라 어, 꺼져 이 새끼야 이랬을 것 같아요 어, 크게 잡지 않았어요 왜 나, 나보기가 나 역겨워 가실 때에는 어, 그냥, 뭐, 찌려밟고 자식을 할 것도 없고 그냥 꺼져 이랬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거기까지 오기까지 이 사람이 여러분의 속을 갖다가 너무 많이 새긴 게 아닌가? 음, 그래, 그래도 여러분이 마, 그, 그런 그거 같아요. 주변 사람들 이렇게 보는 거에도 체면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좀 많이 봐준 거 같아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진짜 꼴값을 딱 떠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어. 그런 거지 음, 그냥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려준 꼴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크게 울어버린 거지 어떻게 꺼져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야 그런 거야 야 어떻게 응? 어? 그렇게 한 방에 잘라내냐 응? 어? 너하고 내가 그래도 사이가 좋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난 네가 나한테 적어도 한 번은 돌아볼 줄 알았다 이 나쁜 기집애야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와 세상 살다 살다 독하다 독하다. 야 내가 뭐 저기 막뭐 사기를 쳤냐? 뭐 저기 뭐뭘 했냐? 그냥 좀 직업이 조금 불안정했던 거. 그거 요즘 코로나잖아, 불경기잖아. 코로나 끝난 지가 언젠데 그거 갖다가 울고 먹고앉아 있어 이제 그지 같은. 아튼 그런 거야.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서 계속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래?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걸 울고 먹고 있어. 어.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제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래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이유냐라고 한다면 은와 괜히 괜히 헤어졌다 아 괜히 완승했다 이런 생각도 있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요 은 후회가 막급이야 후회가 막급 왜 후회가 막급이냐 근데 이 사람 은 후회가 막급이어도 티를 못낸다 라고 봐요 왜 티를 못내냐 라고 한다면은 쪽팔리잖아 어. 그냥 너하고 내가 사이가 좋아 어, 진짜 그냥 그 미쿡 사람 마인드로 그냥 쿨하게 그냥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더 이상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가, 어, 가는 방향이 다르니까 헤어진 게 아니라 이 사람이요.어 환승을 한 거잖아.어 저기 여러분한테 등에다 비수를 꽂고 간 거잖아.근데 왜 이렇게 나오냐라고 하면은 자기를 떠나서 내가 떠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지내고 있다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열받는다라는 거지. 나는 가서 별로, 어, 좋지도 않아. 갔더니, 뭐야? 어, 걔가 개구라였어. 어, 걔가 개구라였고. 그리고 가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헤어지게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와, 여러, 그, 그러니까 그런 거야. 아, 내가 헤어진 게 걔한테는 날개를 달아준 거구나. 아, 괜히 날개를 달아줬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더 늘어붙어갖고, 좀속좀 좀 세게 써야 되는데, 괜히 날개를 달아줬다라고,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아. 음. 나날내 내가, 내가 떠나가니까 너가 너가 너무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 이건 아니야. 이거 무효야. 이거 무효야 이러는 거 같아요. <웃음> 되게 기, 바, 발상이 기가 어, 저기 발상이 기가 막히다. 이거는 무효라고 그러는 것 같아. 이거는 이 환승은 무효야. 자꾸 그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아 어, 너무 속수 너무 아까워. 여러분들이 너무 아까워. 솔직히 어, 떠나 보니까 너무 아까워. 음. 어, 저기 막 파랑새야, 어, 파랑새야, 어, 자기야, 어, 누나 뭐 어, 이런. 연아야요 혹시 연하일 수도 있겠다. 그냥 누나라고 할까요? 어, 아닐 수도 있고 만약에 연아가 아니라면 나이가 얼마든 먹든 얼마를 먹든 철이 안난안난 안난 거지 누나 누나 내 여자야. 어, 제발 좀내말좀 들어봐. 그거 그 한스 그건 무효라니까. 내가 나가 보니까 누나만아 누나 같이 좋은 여자가 세상에 없더라. 제발 누나야. 나좀한 번만 어, 좀만 내얘기를 들어봐. 어, 내가 너 어, 내가 누나를 갖다가 어, 저기막 사랑한다고 어, 실망했지 실망했다는 거 알고 있어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나도 내가 너무 후회스러워. 어, 내가 떠나 보니까 내가 누나를 갖다가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 음아 어디까지 했는지 아튼 계속 이어서 갈게요.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어. 어 내가 지금 소, 솔직한 심정으로 그때 내가 어 잘못 판단했던 것 같아 나 너무 잘못 판단했던 것 같고 인지해서 돌이켜 보면은 음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음 어, 내가 누나 저기 막 어떻게 하면 어 내가 누나한테 다시 갈수 있을까?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게 뭘까. 어. 음. 누나가 빨리 불러주지 않으니까 어, 내가 자꾸 어, 저기 뭐 한눈을 팔잖아 누나 내가 어 저기 뭐 누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아직도 누나를 사랑해 누나를 떠나가고 나서 누나에 대한 진짜 마음을 알았다니까 근데 누나가 그렇게 냉정하게 하고 앉아있으니까 내가 누나한테 다가갈 수도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 어, 내가 보고 싶지 않는데 보고 싶지 않는데 걔네들이 자꾸 둘러붙어서 그렇게 된 거야 어, 이 사람은요 한승에서 얼마 가지 못하고요.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어, 데다가 한눈을 판게 아닌가. 그러면서 말로는 어, 여러분이 빨리 받아주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 핑계일 뿐이다. 다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왜요라고 하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맞아요. 어. 저기 막 미래에서 온 편지잖아. 그러니까 미래에는 이 사람하고 됐다 안 됐다 그치 안된 거지. 어. 그러니까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다 돌아가고 싶고 다 거짓말이라라는 거예요. 어. 다 거짓 왜 거짓말이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하고 그 과거의 그 헤어졌던 그 상태에서 더 발전한다?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러냐라면, 여러분, 여러분하고 결혼한다? 미래를 꿈꾼다?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뭐요? 그냥, 예, 그냥 이 시대를 즐기다 가고 싶은 사람? 어, 뭐하러 내가 한 사람한테 구속이 되냐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서도, 주댕이로는 이렇게 썰을 푼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 돈이 궁해요. 음, 돈도 궁하고,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어, 일하기도 싫고, 한 군데 오마, 오래 지문하게 붙어있지를 못한다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이 친구는 어쩌면 누나만 골라가면서 사귈 수 있다라는 거지. 누나 바라기, 뭐 이런 거예요. 음, 이런 놈은 안 만나는 게 좋아. 안 만났으니까 미래에서 편지를 썼겠지.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사람을 갖다가, 진심으로 뭐, 어떠고 저떠고, 사랑했나요? 라고 물어보면, 어, 사랑한 건 맞아요. 맞는데,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사랑하긴 사랑해서, 그렇지만, 어, 사람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어, 왜 그러냐라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 세상에 치마둘러 모든 여자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어, 이 사람의 반성이 진실된 반성이냐라고 보기는 좀 애매해요. 어, 왜, 어, 여러분들을 좋아했었던 건 맞지만, 그래도 자기의 어떠한 즐거움이나 자기의 캐락을 위해서 등을 진 사람이거든. 어떠한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대단한 목적이 있거나, 어떠한 포부가 있거나, 그랬으면은 어, 그래도 좀 받아 줄 만한 어떠한 그래도 어지라도 있잖아요. 남자가 웅장한 꿈이라도 있고 포부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냥 순간 어더 들러붙는 어떠한 것들을 갖다가 어저기막 밀어내지 못해서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면 그래도 어그 재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이이이이 이, 이, 이 인간은 재고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야. 포부가 없어 어떻게? 남자라면 뭐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이게 없어 포부가 난 솔직히 포부가 있으면은요 그래도 한 번은 어, 다가오면 그냥 뭐, 저기 막 모른 척하고 받아주라 그러고 싶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잖아 아, 뭐 별거 없다 솔직히 응.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그냥 그, 저, 고쳐서 쓰라, 사람 고쳐서 쓰라, 응,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어, 저기, 뭐, 한 번, 한두 번 정도는 더 기회를 주라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 인간은 진짜 쾌락을 위해서 사는 거야? 어, 그 영화 간신에서 나오면은, 채홍사 쓰는 거 있잖아요. 뭐, 천 년의 쾌락을 누리게 해주겠다? 지가 무슨 연상군이야천 년의 쾌락을 누리고 자빠졌게? 암튼. 어, 그런 거야. 아, 못마땅해. <웃음> 진짜 이거 이번 카드 못마땅해. 음! 내가 어지간하면 요즘에는 팩폭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사람을 팩폭하게 만들지? 아, 진짜, 씨.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아, 열받았어요 지금. 어떻게 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해. 진짜 말은 또 어, 그렇게 해가지고 뭐 지가 천년의 쾌락을 누리는게너 어, 때문이야 그러고 싶어? 아니에요. 사랑한 건 맞기는 맞아. 그렇지만 그게 그런 거지. 어 사랑도 어떠한 책임이나 진실, 진실이 진실 이렇게 수반돼야 되는 거잖아 그런 건 없어. 오직 쾌락을 위한 사랑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어느 정도 용돈도 주고 어 이쁘다 이쁘다 어 잘한다 잘한다 해줄 사람을 갖다가 찾는다라는 거지 이런 무슨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나 있습니까. 남자로 태어났으면 내 여자 갖고고 어떻게 내 여자 행복하게 해줄 생각은 안 하고 이 얘는 진짜 쾌락에 살고 쾌락에 죽는 놈이다라는 거지 음아 진짜 짜증난다 아 진짜 짜증난다 음, 여러분도 짜증나는 것 같아요 어, 진짜 짜증난다 여러분이 그러는 것같아어아 내가 진짜 평생에 어, 내가 진짜 어지간하면은 나는 저기 막 긍정적인 마인드 소유 소유자여서 후회를 안 하는데 너만 너 만난 거는 내가 진짜 후회가 된다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어. 너 같은 새끼는 내 기억에서 싹을 싹싹싹 지워버리고 싶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은 뭐다? 어, 여러분들에 대한 어떠한 집착을 갖다가요? 여러분들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와 내가 이거 봉황을 놓친 거네. 와, 나 이거 완전, 히나 이거 미친놈이네? 뭐가 미친놈이야? 다른 여자 만난 거? 다른 여자한테, 어, 저기, 막 어, 뭐, 쾌락으로 해서 산 거? 아니, 여러분을 놓친 거. 여러분을 놓친 것 때문에 이 사람은요, 어, 저기, 막 흑폭풍이 왔다라는 거야.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옛날로 돌아갈 수 있지? 여러분들하고 있을 때 너무 편했거든. 어 누나 그러면 다 사주잖아 이쁘다 이쁘다 하고 다 사주잖아 여러분 주머니에서 그치 이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치장하는 게다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서도 뭐 뭐냐라고 하면은요 어, 후회를 하면서도 또 기회가 있으면 또뭐 어떻게 해보려고 어. 그리고 또한 또, 한 입으로는 용서를 비고, 또, 한 입으로는 또 어디 가서 끼욱거리고, 그러고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나 솔직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은요, 아, 믿지 말라고 그러고 싶어. 그런데도 너무도 좋다, 좋 좋다 그러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게 문제예요.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음. 암튼, 이 사람은요,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어, 그래서 지금 뭐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일하면서 생각하는 거지. 무슨 생각? 누군가 어, 나, 나의 나 주머니가 돼줄 어, 사람을 갖다가 어디서 찾지 하고서 그걸 갖다 연구를 하고 있다. 어, 지금 나의 이러한 어, 공, 어, 공고한 공 생활을 갖다가 좀좀 음, 좀 찾아줄 어, 나를 갖다가 럭셔리하게 해줄 사람을 갖다가 찾고 앉아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래. 네가 아이고 용서를 안해 주니까 내 화려한 전적에 어, 저기 막 저기 막 뭐지 짝대기만 늘어가는구나그 그 군대 가면 그 짝대기 있잖아. 1병, 2병, 3병 그것처럼 내 짝대기나 좀 있으면 별달게 생겼다 이러는 것 같아요. 음. 아좀나좀 진작에 받아주면 내가 이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진짜 좋은 거 놓치고서 어아 지금 누구를 찾아 다니기도 좀 그렇고 어 지금 누구를 찾기는 빨리빨리 찾아야 돼요. 음, 빨리 찾아가지고 내가 조금 안정적으로, 그치, 안정적으로 좀 놀아야 되는데, 아, 힘들다, 그러고 앉아있어요. 음, 이번 카드. 여러분 이 사람 안 받아줄 거 맞죠? 어,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안 받아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조금 팩폭을 해도 속은 시원했어. 아열 어, 받는다. 진짜 욕 나온다. 음 진짜 욕 나와요. 얘는 뭐 무엇에 욕이 나오냐면 뻔뻔함도 뻔뻔함이지만 미래가 없어. 무슨 남자가 어 그냥 어떻게 하면 여자 덕볼 생각밖에 안 해. 어. 아무튼. 어, 2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어,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승한 그인가 미래에서 내게 편지를 보냈어요. 무슨 편지를 보냈나 어디 봅시다. 미래에서 편지가 왔다. 허허허허 <웃음> 이게 뭐지 자기야 나 너무 힘들어 응. 이제는 내가 왜 내가 왜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응. 우리 자기가 나한텐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응. 하, 나 너무 힘들고 응. 정말 이 길의 끝에는 응, 내가 원한 그러한 세상이 있는지, 그것도 이제는 모르겠어. 너무 우, 너무 힘들다 못해, 너무 우울하고, 응. 음, 뭐 내가 솔직히 환승을 한 입장에서 뭐라고 하겠어. 근데 자기야, 나 걔한테, 어, 걔한테 당했어. 어, 걔 알고 봤더니, 어, 알고 봤더니, 어, 이상한 애야, 어. 걔가 양다리였어. 너도 이상하거든? 너 환승했어. 너 잊었니? 근데 지금 얘가 그러고 있어요. <웃음> 지가 환승한 거 까맣게 잊고, 걔가 양다리였어. 아, 진짜.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양다릴 수 있어 이러는 것 같아요 자기가 환승한 건 생각지도 못하고 원래 남자들이야 뻔뻔해요 이 사람을 환승하, 환승하면서도 절대 환승하고 가면서도 아니라고 우겼을 사람이야 왜 그런데요라고 하면은요 남자는요 현장을 들켜도 아니라고 잡아떼는게 남자예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인정하는 순간 죄인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 아가 이상해 미칠 것 같아. 와 숨이 턱턱 막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이제 여자를 못 믿겠어 그러는 것 같아요. 어, 이게 무슨 말이야 얘는 어, 무슨 이렇게 진짜 이게 말이야 방구야 환승해서 간 놈이 지가 여자를 못 믿겠 못 믿겠대. 어 그러니까 그런 거지 저기 뭐야. 내, 그, 상대방이 어떻든 간에 내 손톱 밑에 가시가 제일 아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슴이 아파, 아프게 했던 거는, 그거는, 어, 내몸 아니잖아. 어, 그러니까 지금 얘는 자기가 배신당한 것만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지? 음. 암튼, 음. 그래서 자기야, 나 너무 힘들고, 음, 야, 내가 어 진짜 이런 말 진짜 할수 있는 게 내가 자기한테 이 말을 갖다가 진짜 할수 있을까 그것도 참 모르겠다 아, 나 지금 음 일해 어, 뭐 솔직히 걔 말은 듣고 싶지도 않고 어, 그리고 어, 당분간은 그냥 이렇게 일만 하고 싶어 진짜 미친놈처럼 일만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생각이 났어. 어, 갑자기 자기가 생각이 났고 자기도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음, 자기도 나처럼 어,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구나. 살려보려고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가스, 내 가슴이 먹먹해. 어, 아, 내가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한 건가? 아, 뭐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하겠어. 어, 음, 뭐 인제 와서 뭘어내뭐 음, 돌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너가 원하는 대로 해 준다 그것도 나는 자신이 없어. 응. 음, 내 잘못이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음 내가 너한테 다시 간다면은 진짜 무릎을 꿇어야겠지? 빌어야겠지? 어, 그런데 난 그러 어 그러고 싶어 그러고 싶지는 않아. 그냥 내가 아무리 어 잘못을 하고 어쩌고저쩌다 하더라도 나는 그냥 너한테 갑으로 남고 싶어 응. 너한테 막 꾸고리고 들어가고 미안해 용서 빌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근데 내가 너한테 왜 편지를 하냐 라고 하면은 내이 답답한 이 마음을 말할 데가 없어 이런 뻔뻔한 놈을 봤나 응. 그런 거 같아요 뭘 어떻게 해도 어, 이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안돼 내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하겠니 어막 미칠 것 같고 음, 사람이 막 아, 이렇게 미친 듯 일하면은 그래도 내가 아 진짜 내 몸을 누이고 쉴 곳이 있어야 되잖아 내가 누워서 쉬어도 쉬는 게 아니야 어 그, 그녀한테 그 당한 거 생각하면은 와 자다가도 진짜 심장이 벌렁벌렁해 얘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미친놈을 봤나 어 그런 거 같아요 음. 아니 지가 지금 환승한 주제에 지금 할, 이게 할 말인가 음. 어, 너는 그럴 거야 꼴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어. 저기 막 뭐, 알아 어, 네가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쌤통이다 할 거라는 거뭐 어. 내가 누구야 어. 내가 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금 지금이 힘든 거지. 나 계속 이렇게 있지 않아? 어. 나는 이걸 헤쳐 나갈 거고 새로운 기 새로운 길을 찾을 거야. 그 새로운 길을 찾으러 가기까지 지금 이 답답한 이 심정을 갖다가 응. 어, 저기 말할 때도 없고 새로운 길을 갖다가 가야 할 가야게 되는 건 맞지만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어. 너무 힘들어 마음은 가야 된다는 거 아는데 너무 힘들어 내가 진짜 뭘 더해야 돼뭘 얼만큼 더해야 돼어나 진짜 내가 진짜 잘못한 거라고는 니네 등뒤에 빗을 꼽은 거 그건 진짜 잘못했지만 나 인생 열심히 살았거든 그런 쓰레기 같은 년한테 배신당할 놈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음 그런 거 같아 지금 배신당해가지고요 너무 속상해요 음 그걸 자기 속상한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여러분을 속상하게 했다는 걸 갖다가 얘기하지 아 저기 막 그거 갖다가 아직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이 사람이 자존심이 너무 너무 상했거든. 그러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음, 왜 그랬냐라고 하면은 그녀이어 그녀니 남편이 있었어. 와나 진짜 깜짝그 남편이 있으면서 나, 나를 꼬셨다 나를 와와 와, 진짜 분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알고 봤더니 걔는 이런 식으로 어, 남자들을 사귀었더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어, 와나난 진짜 내가 봉을 잡은 줄 알았어 그 걔가 너무 블링블링 했거든 응. 그래서 환승을 했어. 내가 걔랑, 어, 잘 엮이면은 내 인생 필줄 알고, 그래, 그래서 갔어. 어, 그런데 뭐, 이게 잘못이야? 내 인생 필줄 알고 간게 잘못이야? 너도 네 인생 피기 위해서 노력하잖아 사람은 누구나 어 부자로 살고 싶어 하고 지금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해 내가 이 삶에서 벗어나고 어,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길은 돈 있는 여자 만나는 거라는 어, 거지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환승했어 왜 내가 그렇게 돌맞을 짓을 한 거니 막말로 너랑 내랑 결혼한 건 아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을 갖다가 할 데가 없다라는 거야. 음, 미칠 것 같아 그래서 음나 솔직히 내가 미칠 것 같은 게 무엇에 대해서 미칠 것 같은지 그 솔직히 그 마음도 잘 모르겠어 내가 어 얘한테 배신을 당했다는 게 얘가 나어임어 어, 저기 막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나를 갖다 속인 게 내가 분한 건지 아니면 어 얘가 부자인 줄 알았는데 얘 부요함이 그 배우자한테 나오는 걸 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얘한테 얻을 게 없다는 게 부, 어, 부, 어, 분한 건지 난 솔직히 내가 뭐가 분한 건지 모르겠어 어, 얘는 어. 그래요 지금 어, 막 분하고 막 진짜 짜증나고 이 상황이 너무너무 힘든데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힘든 건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냥 내 본능에 충실하고 그냥 본능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없지는 않아 어,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 그냥 그 젊었을 때그 팩이? 어, 그래, 할수 있어? 어, 어, 저기, 막 어, 그, 나는 문제 없어? 그렇게 하고 해보고 싶어. 그렇지만 그러기엔 내가 너무 물질의 맛을 알아버렸어. 그래서 그것도 자신이 없단 말이지. 나 어떡하면 좋니? 음. 음. 팔자 필려고 한승했다가 내 인생에 더 꼬여버린 느낌이야. 나 이거 어떡하지? 음, 그러는 것 같아요. 나 이거 어떡하지? 어, 이제는 그 순수했던 그시절로 돌아갈 수 없잖아. 그 젊고 그 패기 그거 있잖아요. 젊으니까 뭐든지 할수 있어. 그 길로 돌아가기에는 어, 내가 너무... 물질의 달콤함을 갖다가 알아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오기밖에 없어. 음. 그 저기 막 그녀한테 다시 돌아갈까? 어? 아, 그녀 가정을 갖다 완전히 뽀사버릴까? 아, 진짜. 음. 또그렇게 하기는 또 그렇잖아. 어. 그것도 그것도 웃기잖아. 어, 또 자존심 상하잖아. 그그 그, 그, 그쪽에 그 저기 막 남편한테 가가지고 내가 얘랑 간통해서 이러기도 좀 그렇잖아. 아 그러니까 그것도 아, 그것도 아, 너무 치졸한 거 같고 진짜 그렇게까지는 또 못할 거 같고 그런데 이 분노를 갖다가 어디다 갖다가 포출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다. 어, 너무 힘들다. 이 힘듦을 갖다가 꾸역꾸역 참고서 일하고서 살아가려니까 와 내가 화병이 걸려서 죽을 거 같다. 얘가 그러는 거 같아요. 여러분 혹시 샘통이다 하시는 분 있죠. 어, 그런 것 같아.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안 돌아올 수, 어, 안 돌아온다라고 단정짓기는 힘들지만 어, 못 돌아올 확률이 높아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물질의 짜릿함을 갖다가 너무 피부 깊숙히 느끼는 바람에. 그, 걸 갖다가 떨쳐낼 수가 없었고, 완전히 마약이야. 한번 이게, 환각을 느껴버리니까, 이물질의 그런, 그, 주는 어떠한 달콤함, 어, 이, 어, 그런 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지. 에이,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지 않겠냐. 응. 여기가 끝인가 보다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진짜 감정을 갖다 쏟아 부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한 게 내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 건가 아니면 그 사람의 배경을 사랑한 건가? 응. 더 이상 나는 응. 이 사람한테 다가갈 수 없다. 응.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응. 내 꼴이 웃음냐? 어, 내 꼴이 어때? 어, 어, 내가 그렇게 이 여자한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들어갔다가 떠나지 못하는 거이 여자가 부르면은 할수 없이 가야 되는 내가 어, 우습지? 어, 너나 보고 있지? 어, 내, 내가 이렇게 우수, 우습게 타락한 거너나 보고 있지? 이러는 것 같아요 어.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나도 내가 실망스럽다. 너에 대한 마음? 너에 대한 사랑? 어, 너사랑 어, 너 사랑해. 아직도 사랑하는 마음은 있, 어, 좀 남아 있어. 좀 남아있어. 너를 갖다, 너를 갖다 어떻게 내가 완전히 지을 수가 있겠니? 그래도 너한테는 내가 순수했는데. 어, 내 마음 한국 속에 너라는 사람은 순수한 인연? 어, 내가 그래도, 어, 지금보다도 더 시간이 지나서 그 사진첩 같이 추억을 갖다 딱열때 너는 나의 순수한 사랑으로 남아 있을 거야 순수한 사람 어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 그렇지만 음 그렇지만 나는 다시 나아가야 돼 왜냐하면은 어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음 너를 갖다가 어,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야. 그래서 갈등을 많이 하긴 했어. 응, 갈등을 많이 하긴 했어. 아, 또 별거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갈등을 했어. 그렇지만 음, 아직까지는 내가 이 세계에서 어, 발을 빼기는 힘들 것 같다. 음, 음 내가 이 진짜 이그그 그 뭐지 자본주의의 달콤함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너한테 다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일 거야. 그러나 그때 네가 나를 받아줄까? 음, 그 저기 막. 안 봐도 줄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인연은 음, 여기가 엔딩이 아닌가.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서 어, 가끔씩 너라는 추억의 사진을 꺼내보면서 너한테 이렇게 읊조려. 음, 그래도 너는 내가 가장 순수하게 어, 사랑했던 사람이다. 라는 거야. 파랑새야 음, 미안하단 말은 하지 않을 거야. 왜 그러냐고 라 하면은 내가 정말 너한테 개가 천산하고 돌아간다면 그때는 미안하단 말을 할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왜냐하면 아직까지 나는 내 신분을 상승해야 하 된다는 어떠한 그 꿈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 그래서 그래. 암튼 내긴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고 파랑새야 잘 지내. 음 안녕. 네, 3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은 그래요. 당분간은 안 돌아올 것 같아. 만약에 이 사람이 돌아오기를 갖다가 바랬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요, 아, 어, 저기, 막 자기 꿈을 갖다가 한동안은 놓지 않을 것 같아요. 꿈이 뭐라고? 그쵸. 돈 많아서 자기 신분을 갖다가 상승시켜줄 사람을 만나는 그 꿈을 갖다가 당분간은 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 현실에서, 어, 그꿈 속에서 깨기는 아직까지는 시계상조가 아닌가. 음. 자, 이 사람은요. 그걸 갖다 맛봤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기 때문에 힘들겠다라는 거죠. 뭐 아예 가능성이 없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 왜 그러냐라면 이렇게 저렇게 팍 해보다가 안 되면은 그래도 제일 사랑했던 사람한테 한 번쯤은 연락이 오겠지. 남자들은 원래 그래요. 어, 원래 그래. 자,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마지막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승한 그 인간 미래에서 내게 어, 편지를 보냈어요. 어디 한번 그래. 똑띠 한번 들어보자. 네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자 어디 한번 보아보아요. 음, 이게 뭘까? 헐와 이게 뭐지요? 야 텐소드에다가 텐펜타클에다가 썬카드가 나왔네 음, 킹컵하고 음. 이게 무슨 뜻인가 참 음, 지금 짜증이 나요 음, 왜 짜증이 나냐 라고 한다면은 음. 왜 짜증이 나겠어요 일이 안 풀리니까 짜증이 나지 왜 짜증이 나냐 라고 한다면은 음, 어, 이 사람이 그 지금 환승한 그 사람하고 좀잘 안되는 게 아닌가 음잘 안되게 있좀 위태위태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위태위태 뭐가 위태위태해 관계가 위태위태 할수 있겠다라는 거지 왜 그러나요 라고 한다면은 흠, 이 사람은요 어쩌면 헤어졌거나 관계가 위태위태해요 왜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어 상대방이요 어이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어요 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어이 사람은요 그런 것 같아요 아이 인연을 갖다가 어떻게 와 어, 그러는 것 같아요 음 복수하고 싶어 <웃음> 자기가 환승했다는 그 생각은 안 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그런 걸 생각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젠틀한 건 맞아요. 여자한테 어 달콤하게 해주는 건 맞아. 그렇지만 그이 사람은 어, 여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지요 어, 꼬신다고 되고 안 꼬신다고 안 되고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휘둘릴 사람은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환승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다? 상대방이 꼬셨다라기보다는 자기가 원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음. 그래서 지금 어, 여러분, 이 텐소드가 나왔어요. 어, 텐소드가 뭐냐면, 이 텐소드가 5 더하기 5는 뭐다? 어, 10이다. 그럼 5는 뭐, 5가 되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3 더하기 2죠. 3은 뭐예요? 배신이죠. 2는 뭐예요? 갈등이죠. 배신으로 인한 갈등, 배신으로 인한 갈등. 그래서 어떻게 된다? 짜증이 난다. 어, 내가 누군가를 배신하고 그, 그, 저기서 여기 왔는데, 나 또한 배신을 당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은요이 킹컵이 나오고 어, 템펜타클이 나왔다는 거야 어, 펜타클이 좋은 건데요. 어, 좋은 거는 좋은 거지만 이 카드가 이 소드가 나왔을 때 소드가 나온다면 이게 나왔다 그러면 이게 좋은 의미로 쓰여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무엇이 옆에 붙어있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조금 어, 미래를 갖다가 그렇다 하지라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지 왜 낙관적으로 보고 있냐라고 한다면은 어,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지가 환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환승했다는 생각은 까맣게 까먹을 수도 있겠다. 그걸 어떻게 까먹어요? 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은요, 참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어, 자기 감정이 중요하지. 여러분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이 사람이 매너가 좋고 그런 거있어 매너가 좋은 거하고 감정을 갖다가, 어, 저기, 뭐, 헤아린다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매너 좋은 건왜 매너가 왜 좋냐 내가 어디 가서 이상한 놈 취급받지 않고 오, 젠틀한데 어, 그런 느낌을 준다라는 거지 근데 젠틀하다고 해서 꼭그 사람이 사랑을 갖다가 줄줄 줄 아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 4번 카드는요 어쩌면 이 사람이 재해를 염두에 둘 수도 있겠다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만은 재해를 예, 어, 염두에 둔다 그래도 이 재해라는 게요 혼자서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어. 그니까, 짜증난다, 라는 거예요. 어, 왜 너는, 응, 음, 내가 돌아가면 받아줄 줄 알았는데, 어, 여러분한테도 뺀치 맞은 사람이 있겠고, 아직 안 돌아왔다면, 어, 앞으로 뺀치를 놓을 수도 있겠고, 이 사람이 돌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서요, 어, 뺀치 맞을까봐 못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거절 당하면, 아, 어, 이거, 이, 이 저기, 막, 손, 어, 얼굴이 다 오그라드는 이 분위기 어쩔, 어, 어쩔 건데. 그찮아 어~ 저기 돌아갔는데 딱 어~ 저기 뺀찌맞으면 이 분위기 어떻게 하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지 이~ 이~ 이~ 쎄한 이 분위기를 그렇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좀 많이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면, 그래도 내가 돌아가면 너는 받아주겠지? 어, 너하고 나하고 함께한 시간이 얼만데?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딱 결정이 되는 순간, 그냥 뭐, 간 보고 뭐 하고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하나 좋아. 간 보고 그러진 않아요. 이 사람은요, 딱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자기가 마음에서 진짜 울어 나와서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그냥 서슴치 않고 그냥 한다라는 거예요. 그 점은 좋아. 어, 찌질하지 않아서. 어, 이 사람은 그래. 어, 자기 세상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무슨 말을 하냐라고 한다면 그런 거지. 어. 파랑새야, 알어. 내가 간다고 네가 선뜻 어서 오프쇼 하고서 날 갖다 받아주지 않겠다는 거. 그런데 뭐? 나너 사랑해? 어, 난너 사랑해? 미, 미주, 믿을 믿수 없겠다고? 야, 사랑하지 않은데 돌아오니? 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랑하지 않은데 돌아오는 사람이 어딨어? 어, 사랑하니까 돌아오는 거지. 음, 뭐 나들어 이기주의자라고? 아니, 생각을 해봐.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건나 자신이야. 나내 자신 빼고 그 다음에 뭐야? 어또 1순위 있, 2순위 3순위 뭐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네가 내 다섯 손가락에 든다는 거야. 그럼 사랑이지 뭐야? 뭐가 더 사랑인데?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 그걸 말이라고 하니 그럴 수도 있고 음, 이 사람이 돌아온다고 해서 이런 분이 쉽게 받아주냐 그건 아니지 싶어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야. 아 진짜 어. 진짜, 갈, 너 진짜 가사랑 고민하게 만든다. 어. 내가 지금 미래에서 내가 너한테 이 말을 하고 있지만, 너 진짜, 그때, 와, 진짜 내가 속으로 욕했어, 너한테. 어. 아, 그냥, 내가 너를 갖다가 진짜 순수한,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간 거야. 내가 계산기 두드렸다. 나 계산기 안 두둥겼어. 응. 어. 아니. 그냥 내 마음에 우러나서 너한테 간 건데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갖다 받아쳐야겠냐? 어, 그서 그런 거야.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하게 저기 막 죽을 죄를 졌는데? 어, 환승한 거? 아 그냥 너 너도 어차피 남자 사귈 거잖아. 어, 그 사람 총각이니? 어, 그냥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 좀 사람이 갖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왜 매사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라고 하는 거야. 너도 바란 거 아니었어? 아 결국, 어, 너도 참 그렇다. 어. 너, 내, 너, 나를 갖다 거부한 건 너야? 응. 난 분명히 너한테, 내, 어, 너한테 다가갔고, 내가 너하고, 어, 다시 시작하고 싶은 어떤 그러한, 어, 내 의사를 갖다 밝혔어? 내, 너, 너 나를 거부한 건 너고, 너 후회하지 마? 어, 이러는 것 같아. 요 <웃음> 이사람은 그래 니가 나를 거부해 너 반드시 후하게 될 거야 어 저기 뭐 나를 거부해 야참 세상에 니가 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게참 음, 놀라운 일이지만 참뭐 어떡하겠니 니가 굴러온 돌을 갖다가 차겠다는데 이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이사람은요 그냥 자기가 그냥 어 자기 생각 속에서 빠져 사는 사람 음. 여러분이 아무리 이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하더라도요, 이 사람 스스로가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라 그러면 이해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음,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요. 은 원래 그래요. 응, 음, 원래 그래. 그게 왜 원래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음, 남자들은 현장을 들켜도 뭐다? 오리발 내민다. 왜? 제가 날 꼬셨어? 라고 한다는 거야. 물론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그런 거야. 너도 나랑, 어, 다시 만나서 사랑하고 싶잖아. 어, 너도 나랑 사랑하고 싶잖아. 그리고 나, 솔직히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마. 나 너하고 사랑했을 당시, 그래, 너에 대한 마음? 그래, 진심이었어. 물론, 어, 어, 진심이, 어, 여러 개여서, 그게 문제가 된, 문제가 됐지만, 너하고의 사랑? 어, 진심이었다. 난 나름대로 순수했다라고 생각해. 너너 너, 나는 솔직히 너에 대해서 아무것도 바란 게 없어. 그냥 너하고 순수하게 사었어 너의 어뭐 다른 사람들은 뭐 여자 뭐 백그라운드도 보고 벌거 벌거 다 보는데 나는 네가 어 여기서는요 어저기막 어, 혹시 돌싱이에요 여러분이 어, 돌싱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저기막 한 가정의 리더일 수도 여성 가정의 리더는요. 돌싱이면서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거나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다 하더라도 난널 사랑했어 그러는 거예요. 음. 네가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뭐 그런 건 나는 상관하지 않았어. 요즘 남자들 그런 거 되게 많이 봐. 그런데 네가 나를 거부했다는 것에 대해서 난 솔직히 어, 소스라치게 놀랐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음. 네가 나를 갖다가 거절해서 난너 어, 네가 나를 갖다가 포기한 거야. 어, 내가 널 떠난 거 아니야. 안튼 나는 돌아왔다. 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야. 돌아온 사람도 있으니까. 아니면 돌아가고 싶었다라든지. 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런 거 같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정말 진짜 너 얼척 없다. 어. 너는 진짜 네 편할 대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어, 상관하지 않아요. 어. 너 그냥 자존심 한번 세우는 거지? 어. 그래 알았다. 어. 그래 내가 너하고 자존심 한번 세워줬다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음, 이 사람은 사고방식이 좀 독특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거절한 건데도 자기가 마음속에서 그걸 거절이라 느껴야 진짜 거절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자존심 갖다가 챙기느라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연락을 했는데 네가 감히 자존심을 세워 그럴 수도 있고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 너도 좋은 거 아니야? 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여기는 연락온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어, 연락온 케이스가 많다라고 봐 근데 여러분이 받아줬냐라고 봤을 적에는 아, 그렇지 않 아, 그런 받아줬 사람보다 안 봐준 사람이 더 많지 않겠는가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지. 이 사람은 굉장히 당당하게 당연히 어, 네가 나를 갖다가 오케이 해줄줄 알고 갔는데 여러분이 허, 이게 웬 걸? 노하니까 우 어, 이게 뭐지? 하고서 뒤통수 한번 딱 맞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야. 어, 그래서 그래? 야, 지금 너 지금 네가 무슨 소리 하고 있다는 거 알고는 있는 거야? 어, 진짜 진짜 어, 이 사람이 뒤통수 맞을 <웃음> 얼척없다라는 거이 사람이 내, 여러분도 얘, 너 진짜 얼척없다 그러는데 이 사람도 너 진짜 얼척없다 그러는 거지 쌍방이 그래서 어떻게냐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이 여러분이 노한다 그래도 어쩌면은 어, 가끔씩은 여러분한테 연락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이게 미래에서 온 편지이긴 해도 어,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거절을 당해가지고, 이 사람이, 저기, 막, 그, 강제? 어, 강제 어떠한 그, 강, 강제 뭐지? 강제로 어떠한 그 쉼을 쉬고 있을 수 있겠다. 이게 지금 쉬고 있잖아요. 어, 원해서 쉬는 쉼이 아니다라는 거야. 진짜 쉰다란 뜻이 아니라, 그냥 기다린다. 어떠한 잠시 여러분에 대해서, 어, 조금 마음을 갖다가 조금 내려놓는다라는 뜻도 있어요. 내려놓고 아, 그뭐 결정을 보류한다.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노했으니까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이나 뭘 하, 하는 걸 갖다가 일단은 보류하고 일단 일이나 하자. 어, 어차피 음, 너는 나를 받아줄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이 사람은 간간이 연락이 올 거예요. 어, 저 어떻게 보면 귀여운 데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런 거야. 여러분 그런 이 사람이 뭘. 뭐 진짜 뭘 하든 그닥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여러분이 하는 것 같아 그러거나 말거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의 그러한 행동까지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 어, 자기 나름대로 해서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응, 거봐 네가 내가 조금 더 너한테 어떠한 그지 어, 어 뭐지 이런 저런 응, 행동을 갖다가 해주길 바라는 거구나라고 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음, 이 사람은 자기 상상을 갖다, 잘 상상, 생각 이런 걸 많이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음, 어쩌면 이 4번 카드는요, 이 사람의 이런 이 사람은 계산 같은 거 때리는 사람이 아니거든. 응, 어, 계산 때리는 사람 아니에요. 어, 어, 자기가 싫은 거는요, 아무리 진짜 청금을 준다 해도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야. 어,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는요, 재회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이 4번 카드는. 음, 그래서 만약에 재회를, 그, 여러분들이 계속 노, 노, 노, 노 한다 그래도요, 이 사람이 너다 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오케이할 때까지 어쩌면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성은 없어요 어 어느 날 갑자기 연락 왔다가 어, 또또한 며칠 연락 안 됐다가 또 연락 왔다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이 사람 스타일이 그런 거지 여러분들에 대한 그 마음이 저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비록 환승했다 어쩌다 할 할지 모르겠지만. 어, 그 사람하고는 안 맞았던 게 아닌가.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그러면은, 재해할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라고 한다면은요, 일단은, 딱 제일하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 이 사람하고서요 어떠한 소통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 소통이 이제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그냥 순간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어, 이 사람이 좀 순수한 부분이 있거든 순수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가 좋으면은요 여러분이 어떤 조건이든 상관하지 않고 다 수용해 준다라는 거지. 음, 그 점에 있어서는 좀 높게 평가할 만해요. 음, 여자 돈 보고 백그라운드 보고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음. 자 암튼 자 4번 카드는 그래도 이 사람 때문에 조금, 이 카드를 하면서 제가 조금 좀 웃겼거든요. 이 사람의 행동 때문에. 암튼 어, 그런 거야 좀 예쁜 사랑하고 좋게 좋게 끝났으면 좋겠네요 선생님이 이 사람하고 제외하길 바라나요 라고 한다면은 솔직히 이게 제네랄 리딩 이어 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이 카드 내용들로 이렇게 귀여운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카드의 내용처럼 진짜 이렇게 귀여운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좀 어, 기회를 줘 보면 어떤가 어, 어차피 그놈이 그놈 아니에요 어. 자, 암튼 그냥 그렇다는 거지. 그냥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